뭔가 해결할 때 칼을 들고 해결하는 이런 정치를 펴는 것이 평관이다. 기존의 것을 무수고 다시 새롭게 한다. 그만큼 상관이라는 것은 바꿔 바꿔. 뭔가 기존의 것은 하기 싫고 새롭게 하고 싶다.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행... 공부 재미있죠. 오행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많은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자연을 보도 오행으로서 바라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잘 느껴지고요. 또이 오행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행동이나 마음을 이해한다면 정말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행으로 우리 대통령의 모습도 한번 바라봐 볼까요? 이 오행 심리로 대통령을 바라본다면 일단 그 관의 성질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떤 그 조직의 수장은 관이 강해야 수장이 된다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관성을 배우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먼시 시대 때 그때는 누가 힘을 가졌을까요 그때는 이제 법도 없고 어떤 질서가 없는 그런 시대에는 힘센 사람이 아마 최고였을 겁니다 힘센 사람이 약자에 물건을 가져가고 빼앗아 가고 또뭐 땅도 빼앗고 좋은 것을 다 빼앗고 힘으로 했겠죠 네 그러다가 어떤 규칙을 만들고 또 수장이 생기고 하면서 집단이 생겨났을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겠죠 그래서 적과 아군이 분명해지는 그런 시대가 있었을 겁니다. 뭐 당연히 있었죠. 역사에서 우리가 알수 있듯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싸움이 시작된 죽이고 죽고 하는 이때 수장은 아마도 평간일 겁니다. 평간이 칼을 들고 있고 또 평관은 적과 아군이 뚜렷하고 흑백논리죠. 그래서 나를 따르는 내 편은 책임지고 나머지는 전부 적이니까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아마 자기의 부족을 지켜나갔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를 좀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분단국가로서 전쟁을 치르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군부정치로서 오랫동안 정치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대통령들이 평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대표적인 평관이죠. 전두환 대통령은 더 평관격이라서 평관이 강한 그런 대통령이죠. 그래서 칼을 들고 그렇게 정치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민정부로 넘어왔다라고 한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인데요. 김영삼 대통령은 사주팔자의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이 이전에는 없었다는 거죠. 전쟁의 시기에는. 지금 그 세계에서 전쟁하고 있는 나라, 그 수장들도 다 평관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 부시 대통령도 평관입니다. 미국의 대통령들 대부분 정관이거든요. 그런데 부시,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가 다 평관이면서 다 전쟁을 했었죠. 뭔가 해결할 때 칼을 들고 해결하는 이런 정치를 펴는 것이 평관이다. 그래서 평관의 모습은 조금 사라지 가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모습인데요. 그 이후에 제가 좀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상관이 정관에 떠 있는데 어 상관을 가진 분이 대통령이 되었다. 이 사실에 조금 놀랐죠. 왜냐하면 상관이라는 것은 관을 상하게 한다. 관을 친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때는 이제 상관, 여자는 또 상관하면은 자녀나 이렇게 어린 아이들,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아이들 문제가 많이 일어났죠. 그리고 우리가 참 국민의 슬픔이었던 세월호 사건조차 우리 아이들이 희생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수장이 중요하죠. 어떤 조직의 수장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월지가 편제로 보였는데 아니나 될까 이렇게 외교에 굉장히 능하다 이런 모습을 그 능한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편제든 정제든 좀 실리적인데 좀 실리주의적인 정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관으로서 뭔가 무게를 잡는다 기 보다 우리나라이게 덕이 되는 정치를 하고 싶어한다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한다 이렇게 느껴졌고 국방에 힘을 쓰면서 특히 방산 쪽으로서 방산 쪽에 발전이 두드러졌다 이렇게 느껴지면서 또 해외로 많은 판매 <웃음> 수출 <웃음> 네. 어, 그런 사례들을 이제 좀 보게 되었는데 되게 편제적인 실리에 가까운 그런 정치를 하였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현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놀라지 마세요. 어, 상관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관이 많이 강하시던데 이렇게 강한 상관을 가진 분이 또 대통령이 되었다. 라는 점에서 집시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처럼 청간에 있지 않아서 오히려 좀 보호될 수는 있고 하지만 상관의 개성 성격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볼수 있었고 그것은 이제 처음에 집권하자마자 어떻게 용산진무실로 들어갔죠 이것은 바로 상관이 어떤 개혁, 개척 이런 모습으로서 기존의 것을 부수고 다시 새롭게 한다 이런 상관의 특징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상관이 있으면 은 특히 뭐 상관운을 맞이했다 이러면 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 종목도 바꾸게 되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이동이 있게 되고 그리고 학생들은 전공을 바꾸는 전과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만큼 상관이라는 것은 바꿔 바꿔 뭔가 기존의 것은 하기 싫고 새롭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내 존재를 드러내고 싶다 라는 것이 바로 상관의 특징인데요 이제 그런 모습은 제가 계속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상 직무실로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존에 있던 것을 계속 다르게 하고자 하는 의도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거든요 문정부 때 하던 것을 다시 그것은 안 하고 다시 새롭게 하겠다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렇게 개혁하고 개척하고 이런 것이 나중에 참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또그 반대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아야될 일인데 반면에 상관은 굉장히 창조적이고 또 예술적이죠 이렇게 관을 깨고 새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창조적이고 예술적인데요 문화예술인들에게 또 상관의 유형들이 많이 있으면서 또 능력을 재능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정부 때는 문화예술 방면으로 꽃피우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한류가 굉장히 늘리 전파되고 있지만 더 새로운 창조적이고 또 예술적인 그런 문화가 더 꽃피울 수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은 이런 상관격의 대통령 아래에 있는 국민들이 아마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관을 깬다 라는 의미에서 관을 어떻게 깰지 이런 모습도 걱정도 되고요 잘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합니다. 네. 오행으로 우리 대통령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